참나 자리를 다 각성하십니다. 몰라, 괜찮아 하고 계시면. 거기에서, 그러면 이 참나 자리에서 여러분, 육바람이 발동합니다.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발동합니다. 여러분 마음이. 자, 여기 하나 더 해서 호흡을 해주시면요. 이렇게 참나 각성할 때 여기 이 깨어있는 이 마음 안에 이 청정 에너지가 감도입니다. 이 마음,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청정에너지도 함께 감도는데 더 확장해서 몸 구석구석까지 의식을 주는 거예요. 몸 구석구석까지. 여러분, 자동차 운전할 때, 자동차 운전할 때, 타이어 끝까지 정신이 가서 의식하고 계신 거 아세요? 차선 넘나 안 넘나 깨어서 운전을 하면요. 내 몸뚱이가 아닌 차에서, 차의 그현 상황까지 의식해요. 그 마음으로 여러분 몸을 내가 운전하는 이 몸뚱이를요. 손끝, 발끝까지 다 의식을 보내서 느껴보세요. 몸의 촉감을 느껴보세요. 그러다 보면 몸에 더 예리한 기감까지도 느껴져요. 처음에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. 그래서 호흡하실 때도 이제 호흡하시고 또 몸관찰은 몸관찰대로 따로 하시고. 나중에 이제 호흡이 깊어지고 태식수련이 되면 복공에도 좋죠. 몸, 눈 감고 여러분, 복공 체험하기 제일 좋은 게눈 감고 여러분 몸에 지금 해보세요. 눈 감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 느끼시면서 참나각성 먼저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양심의 마음도 동하겠죠. 그중에 평온과 자명한 의식이 더 쉽게 느껴질 거고요. 그 마음을 가지고 벚공을 느끼면서 한번 몸관찰해보세요. 눈 감고 팔 느껴보세요. 눈 감고 다리 느껴보세요. 몸통의 느낌 다 느껴보세요.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는데 눈 감고 몸, 내 몸뚱이를 의식으로 알아차리면서 유지해 보세요. 이게 내 몸뚱이구나 하고 눈 감고 의식으로 몸뚱이를 알아차리면 차 바퀴까지 의식 가 있었어요. 돌멩이 하나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지나가도 느끼잖아요. 집 구조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데요. 몸뚱이를 먼저 하세요. 내 몸을 눈 감고 느끼시면서 이 몸뚱이가 내가 알아차리니까. 이 촉감이 있구나까지 느끼시면 복공을 이해하고 그렇게 느끼시다 보면 또 하나 부수적인 효과가 복공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체, 몸 안에 흐르는 경락을 느끼는 데 되게 좋아요 기감 느끼는 데 좋아요 이 짓을 자꾸 하면 그러다 나중에 태식이 일어나서 온몸에 경락이 다 열리면 태식이 태식으로 호흡이 전환되면 온몸에 경락이 다 열리거든요 그 경락을 다 느끼면서 호흡은 호흡대로 경락은 경락대로 다 느낄 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짓을 하고 있는니 저는 그냥 이제 그게 에너지체 배양에 제일 좋은 거예요. 여러분도 지금 의식으로 팔다리를 다 느낄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 정신력도 강화되고 에이, 그 에너지체 배양에 좋은 연습도 됩니다. 복공도 배울 수 있고 복공을 빨리 직관할 수 있는 데 도움되고 에너지체 공부에도 도움되는 기본기고 예, 온간 차리요. 예, 이러다 보면, 이 정신력이 강화됩니다. 몸 전체를 알아차리고 있다, 있는 정신력이 돼요. 이몸 전체만 알아차려도 깨어나요, 여러분. 몰라, 괜찮아, 안 하고요. 몸 전체만 지금 구석구석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이미 그게 몰라, 괜찮아 상태로 가요.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부처님이 입바사나 시키는 거예요. 몸, 몸의 느낌 다 알아차리라고. 그럼 깨어나버려요. 그럼 그냥 그대로 열반과 접속이 돼버려요. 그렇게 쉬운 건데, 그렇게 못하시더라고요, 그거. 쓸데없는 고정관념을 품고 하니까 잘안 됩니다.